여러분! 토끼야 지금 몇 시야? 네, 들으셨죠? 지금은 새벽 2시 20분입니다. 제가 아까 9시쯤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야지 했는데 일찍 일어나버린 거예요. 뭐하지? 배는 고프고 그래서 리얼하게 이렇게 진짜 자다 일어난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자다 일어나서 치킨 먹방을 얼굴 상태는 네, 못본 걸로 해주세요. 먼저, 불케이노. 진짜 오랜만에 먹 불케이노하고, 이거는 감자샐러드, 고구마샐러드. 현미밥, 두공기 마그마 소스는 따로 추가했고요. 치즈. 오, 헬로아 밥을. 현미가 덜 살찐다고 해가지고, 불을 현미밥을 했고요. 일단, 치밥을 밑에 베이스로 좀 만들어 놓을게요. 먼저, 마지막 소스 한 개. 두 개. 아, 엄청, 어, 어, 엄청 맵진 않은데, 달달하면서 매콤함이 사르르, 감싸는? 맵기는 그냥 불닭 정도? 에서 조금 안 매운 정도? 넣다가 이 핵불닭 물에다 소스 넣고 샐러드를 살짝 볶어줍니다 얘가 매운맛을 조금 중화시켜주고 부드러운맛을 내줘요 아니 얼굴이면 자꾸 침글쓰이지? 여러분 그냥 일어나서 그냥 아침 먹은... <웃음> 새벽 안녕하세요 아 친구입니다. 그냥 일어나서 밥 먹는다고 생각해 주세요. 음. 음. 소좀맛있 닭가슴살을 소스에 좀푹 찍어가지고 행한 것들은 소스 찍어서 밥이랑 같이 나 사랑 그린 올리브 Go. No. Hey. 맛있어, 맛 맵기도 막 엄청 매워서 막못 먹는 그런 맵기가 아니라요 적당히 매운? 그럼 7 8 b 치킨 치바끝네배불르게잘 먹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항상 과식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 오늘은 진짜 씻지도 않고 머리도 안 감고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요 어, 너무 나쁘게 안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찍어봤어요 어차피 밥먹을 거 한번 이걸 촬영을 해볼까? 진짜 색 날것 그대로를? 볼케이오에다가 핵불락 치밥까지 오늘 먹방은 여기서 끝이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시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씩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는 이만차로 가야겠어요 사영상에해봤네요 안녕